한타가 있어요. 어나 오세요. 지 뭐야? 서거아 떠났어? 아 뭐지. <étlar vivo> <victims of Pig Reallyiffeunky>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희는 아, 이렇게 네. 루미큐브를 합니다 여러분과 연승자는 누구일까요? 야너 <목소리도> 큰 교훈을 얻었네. r e if y o u r 어 going 컴 o be a g 찍은 적 있어. <웃음> 이게 o 컴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 good person. I'm not s u r 틀 if you're g o i n 이게 아나 마이크 안온거 같다 진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다 설정이 가능하거든 약간 오로라 노래 내가, 내가 그걸 안온거어 마이크 있긴 한데 와, 대박이다. 지금 볼 수가 없어 조명 마이크가 있거든 이거 정말 색깔을 조정할 수가 있어 음, 개이득이네. 근데 이것만 봐도 괜찮은데 새벽 4시 45분 얘들이다 자요 한번 자는 모습 볼까요 이네요 그대가 음... 아직은 의제가 없어서 나아지 못합니다. 저의 이 난장판 천국인... 새우탕 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끄고 드 아침은 새우탕이지... <웃음> 새우탕 무슨 맛이야? 내 입술도 오늘 새우탕색처럼 변했어 아주 아침에... 하게 애교가 많다. <웃음> 짱귀안지니까 갑자기 배를 꺼? 아 내가 앞으로 가면 도망가려나? 아니. 야! 얘들 있... 쳐다보는 거봐완벽저친구 <웃음> 좋은데? 불라용저 5분만 사색을 즐기겠다는 저 아이 결국에는 사진 찍기 위한 사색이었구만 야왜 라이브를 찍혀? 라이브로안 찍혀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위에 꺼야 돼 해바라기 같은 거잘 있거라 카평 어제 참 예뻤던 산타였는데 아무래도 집을 가다가 쫓겨났나 봐요 우리 콩콩 안에 있는 거아닌 나도... 이렇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 거 어떻게 뭐야? 아니 나왔있으면 말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뻔이하는데 여보세요? 어저 나와있었는데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쳐 맞아? 빵빵 걸었는데 안쳐다보길 아니잖아. 음. 네? 어떻게 괜찮지 생각해? 않아? 괜찮지 않았어? 넌 어땠어? 김소현 게, 완전 좋았는데? 괜찮았어? 은은아 응. 알았어요 어떠, 어땠어? 어제 하러 야 저기 클럽 편 커피가 있다 클럽 어때? 클럽 펀인데? 클럽 펀이야? 클럽 아 펀이네, 펀이네. 클럽 펀. <웃음> 애들이 다기가 어떻게 마트 갔나 봐. <웃음> 야 갔나봐 수영하더니 어제 수영도 왔는지 지짐이였지 지짐이 왜 이렇게 차가 왜 이렇게 안 오는 와. 걸까요? 네? 손나영씨 왜 이렇게 차가 안 와? 더 타는데. 차더 타는데. 그래서 차가 사카푸 하고... <놀람> 해야 된다고? 카푸를 어? 해야 된다 아니, 되나 아, 이서 카푸어가 되나보다. 차가 있어야 돼. 아, 물품보관소가 없어가지고. 아, 지금. 야, 다시. 지금 닭갈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참 끓어올려! 어? 여기 구름야 귀여워 머리에 구름 깨져져있어 우리가 두고 온 마시멜로가 있어 저기 마시멜로 있어 두고 머리... 온 마시멜로 야, 오늘 오늘의 아침은 저기 사랑채입니다 아, 나도 죽고 힘들어요 유지가 따로 없죠? 늘 어... 항상 여행 마지막 날에 저를. <웃음> 아반 <정말. 웃음> 저희 닭갈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저희 의 아점입니다 아점. 이거를 먹고 이제 카페로 가보도록 할게요. 와우. 그완성된 닭갈비 아, 거기에 막국수까지 나왔습니다 막국수입니다 <웃음> 다 눈에 초점들이 없어 <웃음> <웃음> 야 소희가 야너춤 진짜 못 춘다 나너 리스 올리고 어저 개인정보 진짜 표를 앞 진짜 다 땡기고 싶다 차를 응. 앞으로 당기고 이제 영화도 앞으로 당기면못 있을 것같 근데 차를 어떻게 된나영화는 건데? 이데아직까다 억울해지잖아? 진서 가봤래? 응? 아나안 가고 싶다. 찾아가고 싶다. <웃음> 에이 걸스 이 걸스 잡다 아 뭐야? 뭐지? 아, 왜 봐라? 거 맞아? 방금 출발했대 야니3 7이라야 내가 아까도 방금도 물어봤는데 10분짜리도 물어봤지 내가 어, 떠났어? 어 떠났어 야 미쳤다 나어떻게할래 이제 <웃음> <웃음> 너무 웃기도 한데 마지막까지 맞아? <웃음> 진짜 한 맞아? 너무 <웃음> <또한 거> 맞아? <웃음> 거 맞아? 아, 나 몰라, 공기 내린 줄 알았어. 무슨요하지 아, <웃음> 그, <그건> 않아? 웃기는 <웃음> 웃기는 웃기는 웃기는 웃기는 웃기는 웃기는 웃기는 웃기는 웃기기는 웃기는 웃기는 웃기는 나기는웃는웃나는나기나 진짜 는 웃기는 웃다는 웃기는 웃기는 다기는웃기어 웃기는 웃기는 이기는이 안 그래요 김수연 씨? 겠어요 다시 가평에 놀러 왔나요? 아, 바로 가평이야. ITX 출발한다고 소리가 들렸다고.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우리. 아, 내가 좀만 빨리 통떵거게요 아. 느낌 있다. 오랜만에 아날로그 김성입니다. 와, 가평 도착했다. 날씨 너무 좋은데? <웃음> 아우, 망했어. 무슨 일입니까? 뭐야? 때문이야 모델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웃음> 그걸 왜똥 싸다 발견해가지고 그냥 몰라버리지, 아임. <웃음> 야, 그러면 돈은 더 노답이 없어서 깨했어요. 그러면 열차도 예매 못했어 가볼까? 그냥 가평은 우리랑 안 맞는 걸로 하자 <웃음> 차를 타야 되는 걸로 하자 오늘의 결론 가평은 우리랑 야, 근데 안 근데 맞는다 근데 근데 우리... 이거 밑에 있잖아 한번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밑에 있다니까? 나 밑으로 가야 돼? 아니 너는 하루차 가면 돼 우리가 우리가 위인가밑인가 뭐야 우리. 우리가 2층인데 어, 우리 내려가는거야 <웃음> 영국의 2층 버스 느낌일까? 응. 드디어 저희 앉았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이창가석인데 저희 둘밖에 없네요. 아쉽지만 나머지 두 명은 한 명은 저쪽 그리고 소나영은 우리 딩딘이 뒤에 있습니다한 1시간 정도 갈것 같은데 미리 유럽식 기차를 맛보기로 탄것 같아요 기차를 놓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가평사회입니다 아직 일정이 끝나지 않았어. 자 독자, 독자, 독자, 독자, 독 야, 옷을 맞췄는데 옷이 안 나와 야, 음, 모자 야돼모서 <웃음> 어떻게 할거는? 모자 써고 붙 머리띠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네. 예. 너이거해 <웃음> 이거 해 똑같이 순서로아나한테더 와. 야손 아프다 뒤로가 손아이 아프 아, 어. 뒤로가 로 뒤로 내려 내려 내려 와우, 와우, 얘 너만 무한니야 시키죠? <웃음> 김희정 과 아이들이야? 아이큐 어. 아이들어 어떡해? 여에여박여박야박하게 아, 어. 아여아 여보, 여보, 여보, 여 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이보게이 여보, 여보, 여보, 데보 여보, 여보, 여보, 여 뭐 묻어? 아, 아, yes, I'll be your mom. a y e s be your baby. y e s i bed. i o t o e m n e n t e I'm t o e b e o t t b o i n b e b 리 올해가 가기... 으아, 왜, 올해가 가기 전에 올라가겠죠?